하프 치킨, 네, 하프 치킨, 그리고 이거는 치킨 4분의 1조각 하고, 리바하고 있어요. 치킨 좀 봐봐. <웃음> 여러분, 닭다리는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거야. 메뉴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홀리홀리 치킨이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네, 저희는 핫 치킨 플레이트 이거 시키면 치킨 반마리하고 밥이랑 옥수수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립도 있어요 립하고 치킨 4분의 1마리하고 해서 이렇게 콤보를 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시킨이있요그아 여러분 저도 이거 콤보 플레이트 되게 추천하니까 여러분 이따가 이 메뉴 한번 잘 보세요 콤보 어, 플레이 And then you have your side and you a e o i and o u a o and y h e u i Okay, chocolate and a humble plate, yeah? Oh. Okay, c a r t a d there. y e a h no, it s e s so good. 있는 것 같아요. 플레이트 하나에 소스 두 개씩 할수 있고요. 아, 이게 치킨 반마리 플레이트예요. 음. 네, 하프 치킨. 네, 하프 치킨. 그리고, 이거는 치킨 4분의 1 조각하고, 리바하고 있어요. 4분의 1이 너무 큰데? 이거? 네. <웃음> 충분할 네, 여기, 것 같아요. 리바, 여기 리바이 맛있는데, 한번 또 오늘 먹어볼게요. 네. 치킨 좀 봐봐. <웃음> 여러분, 닭다리는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거야. <웃음> 음. 맛있어. 불 냄새가 치킨의 베이스하고 정말 그 바베큐 그 치킨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야 여기는 진짜 싸고 팁도안 내고 싸지 않아요? 음...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훌륭아 나는 솔직히 렌디스 치킨은 미안하지만 렌디스 치킨은 이요야 아, 오왁 보자. 여기가 더 맛있어요? 오왁 이거 없잖아. 치킨이 아. 아니라 이 립. 음, 립. 음, 립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면은 립 따로 치킨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콤보로 콤보멘이 좋죠 소스에 여러분 그냥 여기 이렇게 뿌리시고요 치킨은 어차피 여러분들 손을 다쓸수 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찍어 먹는 게 여기서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치킨도 살이 그냥 잘 찢어져요 이렇게. 너무 행복한데요 음, 코나에서 이렇게 붕어빵을 먹을 줄이야 <웃음> 옛날 그 한국 생각도 나고 여러분 요녀석은 저희가 코나에 살면서 또 하나의 그 코나사랑을 오늘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<목소리> 오늘 그 소개할 게 뭐죠? 아, 네, 오늘 소개할 거는 붕어빵이에요. 호나의 붕어빵집이 생겼는데, 음? 일본어로 타이야키라고 부르네요. 음.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, 웬디스 어, 홀리 치킨 앤 립스 파는 곳인데, 어, 매일 하는 건 아니고, 목요일, 금요일 빼고 해요. 음. 자, 붕어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네,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팥 들어간 거, 음. 안고, 그리고, 여기에 또그우베맛 붕어빵이 있어요 음, 그리고 이거는 커스터드 붕어빵 음, 오케이.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고 하나의 산불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코나에서도 이렇게 붕어빵을 먹고 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커스터드 너무 좋아요. 코나에는 이런 가게 생겼다는 게. 그리고, 음. 나는, 사실은 전 요거 때문에 왔어요. 우베는 하와이를 상징하는 대표 색깔이 됐어요, 이제는. 음, 역시 독특해.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. 여기 녹색, 보라색, 이런 게 보이죠? 아주, 그러니까 붕어빵이 팥 들어간 게 가장 맛있지만은 이런 하와이 스타일이라도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윗 레드빈 이게 정말 맛있을 것 같다는 기대는 이거예요 한번 먹어볼게 음, 넉스 오리지널 잘 맞아 이거 좀 터졌는데 여기를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 보이시죠? 그쵸? 음. 이게 오리지널이죠? 한번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 다 맛을 한번 보세요. 오케이. 너무 맛있어갖고, 어, 닐리랑 저는 그 하나 더 시켰어요. 근데 이제 확실히 맛있는 거는 어, 팥빵. 다시 음, 들어간 게잘 맛있지. 안 꼬죠, 안고 일본 말로도 그렇죠 어, 요게 제일 맛있어갖고. 하나씩 <웃음>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. 너무 행복한데요. 음. 코나에서 이렇게 붕어빵을 먹을 줄이야. <웃음> 옛날 그 한국 생각도 나고, 어, 우리 그 노콜 지인이 소개를 해줘서 왔는데, 아, 오늘 기분이 그냥 막 어법되고 너무 좋은데요. 공어방집 생겼대요 공집이 네, 네. 일곱 사람이 사는건데 어? 저이 갔다가 막고스러웠어 네, 금방, 금방 갈게요 아, 꼬미! 고마워요! 어! 고마워요, 맛있게 먹어! 여러분, 이 녀석은 저희가 코나에 살면서 또 하나의 그 코나 사랑을 오늘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진짜 사랑이야